치속론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치속은 몇초 동안 잠깐 빨라지는 거였는데 새롭게 바뀐 치속은 스택이 쌓이고 상대를 치는 동안 공속이 빨라지고 사거리도 늘어납니다 평타 사거리와 공속을 늘려주는 치속 짧은 사거리 평타 기반인 세트에게 어울릴지 실험해보겠습니다 딴 데서 딴 데서 딴 데서 딴 데서 딴데 인형 카페 인형 날리인 이거 재봉선가? 저거 카페 거이